자, 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승윤입니다. 어, 번 영상은요, 지난번, 어, AI패드, 네오텍의 AI패드 그 연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어, 번에 어떻게 저희가 구성을 했냐면, 출입구에 이렇게 AI패드를 연동을 해놓고요. 자동문에 이제 그 접점을 연동을 해서, 이, 문이 연그 열리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얼굴 인식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이제 어 시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얼굴 갖다 대고요. 어 잠깐만요. 그러면 정승용 대표님 이러고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. 어 이렇게 출입을 하는 거고요. 이어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어 저희 MBR에 연동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아,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MBR에 여기 자이 MBR에서 AL패드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AL패드 어, 검색 누르고 이벤트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이벤트 종류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그 얼굴 인식 이라고 이제 선택을 하면요 어 여기에 이제 얼굴 인식해서 이제 출입한 사람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역시 이제 온도 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령 예를들어 어뭐 누구 그 이름을 쳐도 되고요 36도 이상 뭐 37도 이상 되는 사람들만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제가 그정승영 대표님 뭐 마스크 착용 이렇게 있네요 요거를 제가 한번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아 여기 에 이벤트 자동재생 4초간 제가 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요렇게 요거 다시 한번 더블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어 여기 이제 글자 텍스트도 이렇게 쓰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출입하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어 보시면 이제 전부 다그 누가 출입을 했는지도 알수 있는데 어 네오텍 AR패드 지금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마 이건 여러가지 이제 그 활용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어 저희처럼 그 출입통제, 그러니까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마스크 착용도 나오니까요. 여기에 어, 그리고 이제 온도 디텍션, 그 다음에 어, 얼굴 디텍션까지 하는 거죠. 그래서 출입자만 문이 열리는 걸로 이렇게 그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뭐좀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,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주십시오. 네,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